아마 이왕 생각나의 노래는 관조고사님의 영가 천도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어, 오늘의 개송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개송, 어디서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태목 헤헤고중 eh, eh, 하며하하 e 하하야 이곳으로 시제해 불교라 칭하는 이라나 오호 할미 어쨌든 이제 법문을 듣는 시간이니까 목들이 그것은 차차 차근차근 하시고 저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성이죠. 예, 칠불통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개성이 되겠습니다. 칠불하면은 과거. 서가모지 부처님이 출연하기 이전에 과거 6불과 더불어서 서가모지 부처님까지 칠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바시불에서부터 이제 식기불 해가지고 서가모지 부처님까지 얘기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불교를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했다. 통계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만전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떠나서 본질을 얘기하고 그 본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깜짝 놀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스님이 조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대해가 무엇입니까? 큰지의 대해가 무엇입니까? 큰뜻 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네가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아유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얘기를 해주는데 놀라지 말아라 음, 네가 바로 부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뭔가 들은 풍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그러면서 내가 붙여 그건 좀 피부에 안 다가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신이 있고 신의 구원을 받고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신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러나 아, 죄업으로, 그, 죄, 우리말로 죄업, 죄악으로 뒤덮인 존재, 죄의 씨앗이 있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죄가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곧 부처다, 네가 온전한 존재요, 네가 불생의 존재요, 불멸의 존재요, 영원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이런 얘기를 한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저뭔 신소를 하는 거야, 뭔햇소를 하는 거야 하고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화경 내용도 마찬가지고 에,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많은 그 불교의 핵심은, 이마음돌리를 드러내고, 네가 부처임을 드러내고, 본질을 드러내고, 소위 전체, 입체적, 전체적, 그 통합적, 거시적, 거시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시무종적,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어이렇게인제 얘기를 하다 보니 쉽게 뭐 하나만 믿으면 된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마음의 만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 안에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왜 중생일 것이냐 왜 부처일 것이냐를 논할 텐데 중생은 중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인 아, 그 상황들을 드러낼 것이 드러내야 될 것이고. 또 본질이 부처이면 부처라고 하는 그것을 또 드러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도통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쉽지 않아요 보살님 쉽지 않아 이 신랑이 했어요 공부한다고 했어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고 난해하고 어, 그러한 불교라 하더라도 어,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이죠. 어 중국 요즘 중국이 하도 유명한데 중국에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언뜻 떠오르는 분이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있어요. 당대 인물인데 그 양반이 참 학문이 깊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중국의 항주, 항 항주 가보셨어? 우리 보살님? 항주. 신랑이 안 보내줬어. 그런데도. 예. 항주가 어디냐면 은 상해 옆에 항주, 소주. 유명하잖아요. 관광지로. 항주가 뭘로 유명해요? 응? 우리 대륙 주겹청주? 어? 어, 어. 그런 건잘 모르겠고. 나는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고 관심사가 따로 있어요. 항주는 미인으로 유명해요. 왜 미인으로 유명하냐면 항주가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보습이 잘 돼가지고 탱탱하니 늙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주하면 미인, 미인하면 항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살님 보고 언뜻 항주 출신인 줄 알았어. 주름이 하나도 없어 탱탱하니. 예. 그리고 그래, 항주가 이렇게 유명한데 항주의 태수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됐어요. 에, 그 양반이 모든 학문을 통달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아상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도림 선사라고 하는 이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그뭐 깨달았다는 둥, 뭐 선사라는 둥, 뭐. 어, 이렇게 이제 유명하니 이 양반하고 한번 내가 한번 맞장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림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도림 선사가 과원사라는 절에 계셨는데 이 도림 선사의 별명이 뭐냐면 조과 선사의 조과 선사 별명의 별칭. 세조자를 써가지고, 보금자리 과자에서, 새 어, 보금자리 이런 뜻인데,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참선하는걸 즐겼어요. 새처럼, 새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 해가지고, 조과 선사입니다. 별명의 별명. 저의 별명은, 응? 정해인. <웃음> 뭐, 알면서 대답을 안 해요. 정해인.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정혜인 스님, 정혜인 스님. 그래가지고 내가 알지, 뭐, 알겠어요. 그래, 조과선사예요. 그래, 조과선사 이제 그날도, 어, 이제 그, 뭡니까, 백거이, 백낙천이 도림선사를 찾아갔는데,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 위에서 잠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림선사를 보고 백낙천이 아이고, 선사님 그 나무 위에서 그렇게 앉아서 참선하시면 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미동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 당신이 더 위험하오. 그, 그 백낙천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 아니 나는 땅에 있고 당신은 나무에 있는데 내가 더 위험하다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러니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중요한 얘기예요 욕망의 불길, 업식의 불길 속에 사니 그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 욕망의 불길, 업식의 불길 우리 중생이 전부 위험한 건 뭐예요? 욕망 없이기에요 욕망 없이 욕망 때문에 전부 정치한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감옥에 가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 생쇼를 부리는 거그 욕망이잖아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에? 욕망 아니면 그렇게 없어 우리 관수보살님 뒤에 딸내미 에,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운 부분이 있잖아 욕망 때문에 그래 남자친구 문제가 아니고 나는 괴로울 게 없어 그 욕망이 없으니까 에? 그런 거예요 스님은 자식 때문에 괴로울 게 없어요 자식 때문에 괴롭냐 그게 아니고 자식에 대한 욕망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괴로운 것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욕망을, 욕망이 아닌 괴로움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당신이 괴로운 거태수까지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당신이 더 위험해. <웃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당신은 정치적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고 해볼야 하지만 더 위험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지면 언제 감옥, 가, 감옥 갈지 몰라. 위험해. 이 얘기예요. 어. 업식의 불길이 타고 있으니 예, 당신이 더 위험하다. 업식이 뭡니까? 우리 생각은 전부 업식이에요. 업식이라는 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대상을 취해서, 예? 대상을 취해서 우리가 그래서 육경, 어, 육군이 만나서 육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이구 그 반야신경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 맨날 주구장창 마하, 반야! 하면서, 참. <웃음> 그러니까, 아, 그, 우리가 이 업식이라는 걸 다시 얘기한다면 경험인 거예요, 경험.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에 쌓여서 인식이 되고, 내 인식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내 인식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태극기 부대는 왜 그럴 것이냐. 과거 경험 안에서, 에, 일테면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오늘날에 노땅이라고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네, 과거가 좋았다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 이 얘기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에, 에 그, 소위 이제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경험만 하기 때문에 과거를 모르는 것이고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에 소홀하게 듣는 것이고 잔소리로 듣는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로 듣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의 갈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테면은 부모자식도 부부도 다 마찬가지다. 내 경험, 네 경험이 다르니까, 넌 친정에서 뭐 배워왔냐? 너는 그러면 네 부모 앞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서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업식이라 그래. 업, 식 업은 경험에 의한 식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된. 이거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업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중생이 위험스러운 것은 뭐예요 업식 때문에 그런 거야 업식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은 고스톱 친놈이 한번 따니까 계속 딸것 같아가지고 음, 땅 팔고 집 팔고 궁극에는 뭐까지 판다? 식구들까지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업식이다 주식한 놈이 왜 망하냐?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망한다 이 얘기예요. 한번 따니까 거기에 달콤해가지고 계속 딸것 같아가지고 또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 그래서 쫄딱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하지 말아.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한번 경험이. 응? 무슨 전체 경험인 줄 알고 전부 이 없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경험이 전체 경험이 면 세상 남자는 다독둑놈이게 응? 첫사랑이 실패하잖아 실패하니까 남자는 다도둑놈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지 않잖아요 한세번네번 네번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나는데 아유 그놈이 진국이그 내가 알았던 놈은 다 짤데기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웃음> 경험이 많을 것 같으니까 경험이 아이,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아이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응. 많이 만났는데 버림을 받거나 그랬잖아 상처받고 그런데 지금만 얼마나 친구요 맞죠? 응. 뭘더듬어 응. 더듬, 그러니까 일태면 김씨한테 당한 놈 김씨는 다 나쁜다고 생각하고 자식한테도 대대손손이 김씨하고 상종을 말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김씨거든. 네, 김씨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에 불길에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림 선사가 아이래 말씀을 하시니 이, 이 벌써 아 이거 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상에 충만했던 백낙천이 약간 숙이고 그러면 불교의 대의 에이, 불교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아 어, 저한테 한번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걸 의지해서 평생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그때 하신 말씀이 최악막작하고 중생봉행할 것이며 자정히 하야시제 불교인이라나 모호하미 어떻게 얘기했을까? 중국어로 했겠지. <웃음> 풀어보면은 어, 재앙막자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중선봉의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 이게도 이제 중요해요. 마음을 맑혀서 이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입니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진여심, 열애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심, 본각 그래요 물들지 않았던 그 마음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또 전생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또 전생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그 모습은 무엇이냐? 업성을 가지기 전에 그 모습은 무엇이냐? 응?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더럽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뚫어지도 않고 그 모습이 몰래 있다. 이걸 진여심, 본심 에, 부처 성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정기라는 거예요 업성을 녹여서 본래 에, 견성 성품을 보고 어, 이 진여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불교다 라고 얘기를 하니 많은 걸 아는 백낙천으로는 그게 하찮은 거죠 많은 걸 아는 백낙천으로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백낙천이가 한 얘기가 뭔 얘기냐면, 세살 먹은 애도 알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입참을 내어, 막 좋은 예니라나, 아미타불 절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절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차물래 이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뭐든지 다 내려놔야 된다. 네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 이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오면, 아이고, 마음 가운데 하느님 가지고 오면 전부 사탄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어, 이슬람교인들이 오면 이건 다 우상으로 보일 것이고, 또, 관광으로면 죽일 것으로 볼 것이고 부처님이 큰이 장이 금으로 된이 안 되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면서 야저 금일이야 금 아니야 금 칠한 것이지 저것이 금이 겠어아니 요즘 중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야 저거 다 금으로 안 돼야. 응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다가 성질이 맞춰면 지나가는 스님한테 어이 스님. 저의 진짜 금이요? 가짜 금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부처님을, 뵙기를 상으로 보지 않고, 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오직 머리를 조하려 일체 진리를 드러내신 그분에게 예경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사람 봐라,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절에 들어오면은 이게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절에 들어오면 모든 걸 내려놔야만이 제대로 보이는 것인데, 지업식대로 보면은 일체 의심조, 전부 지업식대로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저를 보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님은 나를 아들로 볼 것이고 우리 할머니는 나를 손자로 볼 것이고 내 친구는 나를 야 네가 어떻게 중이 됐냐 이렇게 볼 것이고 옆에서 신자가 그 소리 듣고 속이 확 올라와요 아니 우리 큰신님한테 중이라고 그러고 아니 자꾸 나보러큰신님이라 그래요 그냥, 다큰 심. 그냥, 좀좀 좀 많은 스님도 다큰 심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아니, 그래, 내가 후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원망이 많아요. 조금만 더 그냥 크게 나치왜 작게 나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큰 스님 들으면 그냥 왠지 위축되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에? 그러니까, 요는, 전부 이, 소위 제 에, 업식대로 이제 보게 돼 있는 것이어서, 그걸 내려놔야만이, 내려놔야만이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다.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제대로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업식대로 전부 보니까 나라는 존재도 제대로 안 보이고 어, 전부 일테면은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시민, 사회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응, 스님이 굿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존경스러운 스님으로 볼 것이고 ,이. 각 기 달리게 보이는 것이 전부 뭐 때문에 보인다? 지 업식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집 안에 들어올 때는 전부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놓고 처음부터 빈 마음으로 시작해야 대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 절집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약천이가 와가지고 아상이 충만한데, 무슨 뭐깨달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도림선상 그렇게 유명하니, 이 불교 가갈지 무엇입니까? 불교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뭘 가르칩니까? 뭐 얘기하니까 세살먹은 애도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모든 낙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향하여서 마음을 맑히어서 어, 그것을 어, 불교라 한다. 얘기하니까 백락천이 헤헤 불교 불가 아니네요 세살 먹은 애도 아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니 도림 선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세살 먹은 애는 알아도 팔십 어?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세살 먹은 애는 알아도 팔십 먹은 사람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예, 봉행하고 어, 또 마음을 맑히는 것 어, 이것이 불교인데 팔십 먹은노인데도 평생 잘 절에 다닌 노인데도 평생 법문을 들은 사람도 어?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저번 시간에 에, 불교대학 졸업식에서도 음, 얘기를 했듯이 그 못된 비웃는 거. 어뭐 때문에 얻는 거 불교 대학 졸업장 따가지고 무슨 뭐 취직하려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한 거, 응. 네가 지족한 거, 지족이 중요한 거예요. 응. 지족이라는 것은 이게 지족 지족은 참 의미가 깊은 겁니다.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것이 지적인 것이다. 어쨌든간에 그러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다닌 것이고, 요는 요는 뭐냐면은 아무리 알아도 내가 행복하기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그 길로 가는 것, 그래 체증하는 궁극적으로 채증하는 것, 증득하는 것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나? 어?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도 봐요. 절에 다니면서도 본만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도 분별심만 드어나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은 귀만 퉁퉁 뜨거나 아니면 입만 퉁퉁 뜨거나 귀만 어? 퉁퉁 뜨는 것은 듣는 습관이 있어 듣는 업식이 있어 가지고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듣긴 하는데 전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입만 둥둥 뜨는 것은 들어가지고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입 밖으로는 불법을 얘기하는데 행은 전혀 따르지 않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 아시겠어요? 뭘 알겠어요? 알기는. 그래 백낙천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보통뿐 아니구나 해서 이분이 그때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불교에 귀의하면서 아주 어 신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 뒤로 어 148명의 정에 에, 에, 에, 그 정의의 소수, 소수는 아니겠지, 뭐 어쨌든 그 정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상생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상생회가 뭐냐면 상품 상생할 때 상생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극락세에 가자 해가지고, 어, 이제 그런 수행단체를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그 양반에 돌아가실 때는 또 말년에는, 어, 구, 노, 사, 라고 하는 또 모임을 만들어요. 아홉 명의 노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것인데, 거기 이제 아주 수승한 수행이 잘된 사람끼리의 모임이고, 결국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면은, 당신이 존경했던 여만선사의 납골묘, 어, 이제 부동, 바로 옆에 에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백낙천이에요. 그게 내가 걱정스러워요.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내 옆에 그냥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것 같은데 아니 그냥 걱정스러워요. 내가 그냥 그때도, 그때 거기 가서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안이라고 이렇게 생쇼를 해야 될것 같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인데, 재앙막작, 준성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이게 이제 결국은 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계율은 무엇이냐, 에, 우리가 자꾸 계율하면은 나를 구속하는 거, 나를 억압하는 거, 나를 옥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교의 계율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질문했겠어요. 그렇지 않다. 어, 옥제는 것이 아니다. 뭘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라는 게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다, 하지 않는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교의 대이다. 어, 개율의 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갈것 같으니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삼취정계라 그런다. 이 얘기예요. 제왕박적 준성봉이 전부 개잖아요. 응? 칠불 뭐라? 에휴, 참나. 칠불 통계. 일곱, 일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개를 좀더 낱낱이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 이렇게 이제, 삼취정계로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참 오니까. 삼취정계. 어, 삼취정계, 삼취정계. 어, 석삼자에다가 취, 이제 모인다. 이? 정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개를 모아서 깨끗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세개는 무엇이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는 것도 아니오, 안 하는 것도 아니오, 안 하는 것도 아니오,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 섭은 뭐죠? 당길섭자 얘기하는 거예요. 당길섭. 그러니까 당겨서 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 있죠. 섭율의계, 율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섭율의계라. 지금 스님이 뭐라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이해가 좀 되세요. 어, 되야 돼요. 돼야 돼. 나만 떠들면 미친 놈이요. 예, 네, 야 돼. <웃음> 개율. 이 계율이라고 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달통해야, 증득해야 우리가 행복으로 가고, 영원으로 가고, 깨달음으로 가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데 부부간에도 안 싸우고 좋은 신랑, 좋은 응, 마누라를 만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이 얘기예요. 응? 눈을 그사님 눈을 뜨고 저를 봐, 졸지 말고. 벌써 졸면 안 돼, 아직 끝날 때안 됐어요. <웃음> 금방 끝날게 그래서 섬유류계는 뭐냐 에, 계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계율에 정확히 얘기하면 조목을 얘기합니다 조목 응? 조목이 뭐냐면 5개 10개 에, 250개 348개 우리 보살님은 여기 보살님 보살님은 할거 <웃음> <놀랄> 없어 <웃음> 여긴 천주계하고 달라가지고 길게 해 그리고 또 어려워 어, 그리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별짓을 다 해. 조용히 했다가 또 악도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요란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안 바짝 차리면요. 금방 훅 들어가서 질문해요. 질문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돈 받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게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은 부처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오계를 받고 그 다음에 십성계를 받고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어. 스님은 오계도 십계도 그걸 다뛰어넘어 가지고 보살계도 뛰어넘어서 250개 받아야 돼요. 250개. 250가지의 계목 조목이 조목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개니 10개니, 3이개니, 비구개니, 비구니개니, 보살개니 이개 조목을 얘기할 때이 조목 하나하나를 끌어 당겨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섬율의계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살생도 하지 말고 살도 음망주 도덕질도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살똥 음망주 5개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뭐라고? 섬율 의계. 예. 그러니까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왜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내가 살생나지 을 않아야 되겠다 기운이 없으니까 발음도 안 나와요 살생을 왜 기운이 없는가 내가 얘기해 줄까요? 어, 간단해요 밥안 먹어서 그래 어제 저녁에 5시에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지 이렇게 혼자 살면 이렇게 불쌍해요 음. 음. 그러니까 봐요 어, 살도 운망주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지요그래안 그래요? 이 자각은 뭐냐면 불법을 알았을 때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도 운망주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과거에 이런 짓을 해서 이런 과보를 받았으니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지은 것부터 참여하는 것이 순서야. 5개를 지켜야 되겠다, 10개를 지켜야 되겠다, 250개를 지켜야 되겠다, 보살계를 지켜야 되겠다 이 모든 지켜야 되겠다라는 전제조건은 뭐냐면 과거에 지은 것을 내가 참회한다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맨날 살생해도 잘못한지 모르면 지키려고 하지도 않겠죠 더 이상 안 하려고 하지 않겠죠 맨날 낚시하는 놈이 낚시하고 즐겁다면 은 그럼 계속 하겠죠 근데 낚시를 하고 보니 단명을 하는 것 같고 어, 불법을 알아가지고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낚시해가지고, 좋다고 낚시해가지고 생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게 반성부터 참회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야. 참, 참회라는 것은, 참, 크샤마라는 그 그법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돌이켜서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회라는 것은 돌이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자고, 그러니까, 크샤마의 범어와 똑같은 뜻의 한자의 회가 만나서 그 참회가 되는 거예요. 범어와, 범어와, 일테면 한자가 만난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회예요. 근데 똑같은 의미예요. 돌이켜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반성해야, 아, 내가 이제 살도 운망주를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계를 받기 받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살아온 것을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 어, 그 참회가 뭐냐? 내가 기본적으로 오계를 받는. 우리가 오계가 가장 기본이잖아. 요 그러니까 오계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생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그렇게 행하고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부 살생 때문에 그놈의 욕망적 살생 때문에 그냥. 그냥, 몸에 좋다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저것이고, 저것이고, 오만 것들을 다 처먹고, 그건 먹는다고 하면 안 돼. 그걸 처먹는다고 해야 돼.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중간 숙진이, 처음 숙진이, 박쥐를 처먹고, 뭐를 처먹고, 그것만 처먹게 오만 걸다 처먹고, 응? 그게 전부 정력에 좋다고 처먹고, 그냥, 응? 차라리 병원 가, 병원 가서 당당히 비하그라 돌라 그래. 돈이 없나? 돈이 없어서 그런가? <웃음> 그런지 저런지 몰라도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유 그거 무슨 철갑산인지 천상갑인가 그런 거사 먹을 돈 있으면은 차라리 병원 가서 피하거라 돌라 그래 씨알릴리스가 더 좋대 응? 돌라 그래 살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지금 전부 바이러스니 뭐니가 어, 모든 공통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인간이 만드는 욕망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더 섬세히 얘기하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인간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다가 모든 전문가의 공통적인 이견 없는 의견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무슨, 뭐, 무슨, 뭐, 지구 환경하고 뭔 상관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뭐라? 어? 불교는 중중부진의 법계 연기라. 모든 것이, 나나, 나나 끄집어오면은 일체 삼천대천세계를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렇게 연결고리로 돼 있는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연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비하게 인간이 그냥 욕망으로 쓰고 죽이자고 잡고 먹고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범지구적 공격이다 이것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안다고 한다면 살생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 선법계라고 하는 건 섭선법계, 섭중생, 섬유이계 정신이 없네. 섬유계는 이렇게 하나하나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 얘기하면 불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요것만 얘기하면 싱거워. 요것만 하면 절름발이 불교야. 섭선법계라. 모든 선을, 선법계, 모든 선을 끌어 안아야 된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회하고, 내가 더 이상 안 짓고, 그 다음에 뭐라? 복을 짓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마무리 치어요. 마무리 짓는다고 해야지. 마무리 치어요. 뭐냐면 우리가 경자년에도, 어, 만재, 불 용학 기도를 가고, 입춘 기도를 하고, 이것저것 온방 기도를 다 하잖아요. 보살님 여기 한 시간 버티고, 두 시간 버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요, 삼천배 했어요. 보름날, 삼천, 보름날, 보름 기도하고, 삼천배 하고, 매일 이렇게 해요. 삼천배 식구도 또 많이 왔어 어떻게 천배라도 어떻게 해보셨어요? 하셨어? 아이고 몰랐네 우리 전에서 안하고 안 하고 다른 데서 하셨어? 여기서? 응, 몰랐어요 어쨌든 그런데 봐요 전부 그런 것이 에~ 이~ 뭐냐면 오복을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자고 하는 것인데 복을 누리려면 복을 지어야 된다. 오복이 뭐예요? 장수, 부기 그 뭡니까 또? 건강, 덕 물론 이제 다 다르게 고정명 편안히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히 그냥 아, 어, 그냥 가는 것. 이게 고정명이에요이 다섯 가지 복인데, 어쨌든 간에 이 오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오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참회하고, 더 이상 안 짓고, 그 다음에 뭐야? 어, 복을 짓고 해요. 이게 섭선이에요, 섭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은, 참회는, 아, 내가 비졌구나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 조지겠구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고 반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빚을 안 지어야 되겠다. 어, 이래 살도 동망주를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더 이상 빚을 안지다 해서 과거에 에, 빚이 창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갚아야 될까지했겠어요 그럼 갚으려면 뭐예요? 복을 지어서 갚는 거예요. 갚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거야. 어, 이게 이제 에, 인과적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섭선이 돼야 된다.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응? 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어여와서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마무리 지어요. 진짜 마무리 지어요. 모든 선을 행해야 된다. 오복을, 오복을 잘 지어야 오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마무리 짓습니다. 섬유리게 이제 해야, 에, 섭 중생계 해야 되잖아요. 섭 중생계. 우리 딸내미. 딸내미한테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딸내미도 관심이 있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딸내미가 자꾸 좋다고 환장하고 어, 좋다 그래 고백을 해.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딸내미의 절친 여자친구의 절친의 남자친구야. 뭔 얘기인가 알겠지? 이걸 삼각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절친의 남자친구가 절친하고 쭉 사귀다가 어쩌다가 나를 알았는데 내 외모에 받는지내 인간성에 받는지 내가 가진 재력에 받는지 몰라도 나한테 환장하고 좋다 그래. 뭘 선택할 거야 딸내미는? 친구? 음. 그 남자가 정우성이요. 아니 그 남자가 정혜인이요. 정혜인. 어떻게? 정혜인이요. 정혜인 그렇지. 나쁜 여자. 자, 이게 이제 그 무엇이 선일 것이냐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무엇이 선일 것이냐. 이렇게 이해의 충돌이 되는 것이 전부 우리 삶이에요. 이해의 충돌, 선에 대한 이해의 충돌. 이해돼요?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데 무엇이 선일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경지까지 가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섭중생계, 중생을 위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원효가원효가 여석공주를 만나서 파괴를 하고 파괴를 하면서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승 아닌 속으로, 속 아닌 승으로 돌아다니면서 남함미탑을 하면서 불교를 대중화시킨 것 파괴를 했지만 중생을 위한 것 원효 시대에 대한 스님이라고 있어요. 대한 스님은 더 했어요. 어, 원효 스님이 스승처럼 모셨던 그런 대한 스님이 계셨다고. 그 대한 스님은 천국을 떠들면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아니, 뭐라고 이렇게 씨, 씨 부리면서 돌아다니시오. 대한! 크게 편안하여라. 축원과 같지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편안할, 편안할 수가 있어? 크게 편안할 수가 있어? 내가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살기가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편안할 수가 있어? 그때 법을 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스님이요. 근데 그 스님은 스님 같지가 않아. 어, 매, 네, 대한!